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천회 복귀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천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그렇죠? 어 토요일 날 999회 복귀 방송을 했고요. 일요일 밤에는 대분류 특이 패턴, 월요일 밤에는 로또 용지 분석, 화요일 날은 관심그룹 1, 수요일 날은 관심그룹 2하고 2월수, 목요일 날은 필출삼수하고 콜드수 압축, 금요일 날은 필출삼수, 이렇게, 어, 방송을 했습니다. 어, 천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2월수가 전멸을 했네요. 어, 13연속 출이었죠. 2월수가. 그래서, 어,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은 했는데요. 네, 전멸했습니다. 이웃수에서 2하고 어, 8하고 19하고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어, 이 그룹에서는 22하고 어, 보너스볼 39하고 또 42가 나왔습니다. 어, 3 그룹에서는 삼중복에서 어, 32가 나왔어요. 어, 여기 기타를 어, 눈여겨보시라고 했는데 이제 나오시기가 임박해져간다고요? 근데 지난주에도 전멸을 했습니다. 어, 이 별랑카페 개인적으로는 이 44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전멸을 했네요. 어, 천의차에는좀 특이하죠. 이국수하고 구 국수, 굴수, 이국수가 구 6개,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6개가 나왔고 8급스에서 어, 하나 나왔습니다. 나머지 급스는 다 전멸을 했어요. 두개만 나오고요. 어, 아주 지금 2급스가 어, 아주 쏟아져 나와 버렸네요. 2급스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죠. 어, 특이 패턴 복귀입니다. 어, 첫 번째 그룹에서는 19가 나와서 여기는 이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 지난주에 멸을 천에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1구가 나와서 여기는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좌측 거는요. 우측 거는 똑같이 출을 어,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건데 여기는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이례에도 어, 여기는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시 이제 여기또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에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출을 해야 되는 그룹이죠.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1 세로라인과 2 세로라인을 합쳐서 1하고 9를 빼고 보면 2연멸인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2연멸이 딱 다섯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필출로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나왔고요. 또 8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2번도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3개가 나왔네요. 3개가요. 자 다음은 롯데 용지 분서두 번째입니다. 30번대죠. 30번대가 34를 제외하고 보면 3연멸인데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6번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필출로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 3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볼 39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4구간이죠. 4구간이 24를 빼고 보면 4연멸인데,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 22가 나왔죠. 2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트전수에서도 22가 나왔고요. 어, 4그룹에, 아, 4, 4구간에서는 22한 개가 출을 했는데요. 어, 여기 불트변수로 본다면 32하고 보너스 볼 39까지 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4구간에서 안 보이면 불주 변수에서 보시라고 했는데 불주 변수는 아주 출현인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개가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3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7 대각선 라인에서 7하고 13을 제외하고 보면 8연멸 신기록 중이었죠. 6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지금 8연멸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출로 봤는데 여기 19가 나왔습니다. 음, 또,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5 세로라인이죠. 어, 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7연멸 타이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필출로 봤었죠. 여기는 19가 역시 나왔습니다. 어, 7 대각선 라인하고 중복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19가 규칙수에 들어가 있어서,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식구를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이게 어, 규칙수에 들어 있어서 이건 마치 제위처럼 보이잖아요. 이 별랑 카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랑 카페도 이 식구를 식구를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 버린 수가 나온 겁니다. 어, 다른 수를 가져갔어요. 어, 이 별랑 카페 개인적으로는 12나 26이나 3 3요세 중에 하나 아닐까 해서 어, 그 필출 삼수 클럽에다가는 요거를세 수를 잡았고요. 또, 어, 앞에서는, 어, 그, 7 대각선 라인에서는 25, 31, 37을 봤습니다. 이 19를, 아, 이 규칙수, 이게 꼭 제이수 같이 보였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규칙수는 정말, 그, 어, 고정 숫 어,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규칙수에서는요. 어, 루트 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특이 패턴이었죠. 퐁당당, 퐁당당, 이렇게 오는 거였는데요. 아, 여기가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여기는 어, 전멸을 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 다음은 관심 그룹 첫 번째입니다 어, 두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2번이 나왔습니다 역시 2번도 이거 규칙수에 들어있어서 어, 이거를 어, 제외수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 벨란카페도 그랬어요. 이거 2번을 제외수로 봐서 어, 2번하고 19번은 어, 벨란카페도 어, 제외수로 보였습니다. 이 규칙수에 들어간 수들이 참 찾기 어려운데 지난주에는 규칙수가 세 수나 나왔습니다. 어, 다음은 이 규칙수죠 여기서 이 규칙수가 어, 보통 0에서 2, 0에서 2인데 어, 2연속 전멸 중이라서 1에서 2로 보시라 고 했죠 1에서 2 필출로 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써놨듯이 이 규칙수는 어, 4연속 이상 출한 자리수에서 강력한 제이수처럼 보여서 어, 당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그룹을 풀어내야. 향이 당첨이 가능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에서 세 수나 나왔습니다. 2번하고 어, 8번하고 19번, 이게 규칙수들이었죠. 하필이면 그5 세로 라인하고 7 대각선 라인의 19, 이게 그동안 어, 엄청 기다렸던 그룹인데 거기서 달랑 규칙수가 나와서 어, 난감했습니다. 다음은 관심그룹 두 번째입니다. 1, 18, 24, 30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는 전멸했습니다. 다음은 2월수가 있다면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써놓기를 2월수가 13연속 줄이라서 무출을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실제로 전멸했습니다. 2월수가 나온다면 1, 9, 14, 18이 가장 좋아 보였는데 2월수 자체가 전멸했죠. 어, 필출 삼수 복귀입니다. 어, 1, 16, 45를 뽑았어요. 어, 여기 원본은 1, 2, 10, 16, 19, 34, 45였는데요. 어, 여기서 이번 어, 그 2번하고 19번 이두 개가 다 규칙수였죠. 규칙수에서 두개 나왔습니다. 이 이게 규칙수라서 별난 카페는 어, 제외 수로 뽑아내서 나머지 수에서 어, 그 필수 함수로 뽑았는데 달랑 또 규칙수에서 여기 다 나와 버렸습니다. 필수 함수가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어, 좀 많이 났어요 어, 콜드 수 압축입니다. 어, 여기서는 어, 5, 21, 22, 30을 뽑았는데요. 어, 22가 나왔습니다. 콜드스에서는두 어, 어, 수가 나왔죠. 19하고 22가 나왔습니다. 19는 역시 규칙수라서 이 별랑카페는 이거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2 0만 뽑아 들어갔는데 어, 19도 나왔네요. 어, 소수가... 어, 그 999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어, 1 0 0회차이는 소수, 3배수, 합성수를 각각 1에서 4로 고른 분포를 어, 권장을 해드렸죠. 어, 그러는데, 소수에서 2하고 19가 나왔고요. 어, 3배수에서 39하고 42가 나오고요. 합성수에서는 8, 22, 어, 32. 이렇게 세 수. 그래서 2개, 2개, 3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3배수 2개 나왔죠. 음, 고른분포를 했습니다. 어, 필출 3수 금요일날 올려드린 어, 필출 3수였는데요. 어, 여기서 36, 44, 45를 뽑았는데 이거는 아, 전멸했습니다. 어, 이 별랑카페 개인적으로는 이 44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서요 어, 필출 그룹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있어서 어, 사유사는꼭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까지 자료를 모두 복귀했고요. 이제 필출 3수크럽 복귀입니다. 어, 우선 해가 뜨고 님 자료 복귀입니다. 어, 해가 뜨고 님께서 항상 일찍 주최에 올려주셨었는데 어, 이번의 차, 그러니까 천의 차에는 어, 주말에 올려주셨나봐요. 저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신 걸 몰랐는데 오늘 그 복귀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해가 뜨고 있는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세 그룹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아홉 수가 아니고 세 수, 세 수, 세수 이렇게 올리신것 같죠? 이걸 따로따로 올려주시면 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그룹에서는 32가 출을 했고요. 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멸을 했습니다. 또, 어, 여기에서 또 적중을 하셨어요. 4, 8 중에서 고정수를, 고정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여기서 8이 나왔습니다. 또, 이0끝수 중에서, 2 0 중에서, 어, 한 수라고 이렇게 고르시라, 고르라고 올려주셨는데, 2가 나왔습니다. 어, 해가 뜨고님 자료가 지난 주에도 적중을 하셨고 이번 주에 적중을 하셨는가 하면 그전 주에는 끝으로 올려주셨는데 끝수는 적중을 하셨었죠. 어, 해가 뜨고님 자료가 매력이 있어요. 이 보면은 무게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 다들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고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해가 뜨고 님자리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 다음은 라희 님 자료입니다. 어, 라희 님께서 어, 세수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26, 31, 37 이렇게 어, 올려주셨어요. 어, 라인 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나봐요. 어, 식구가 그, 규칙수라서, 어, 식구를, 이 별난 카페는, 어, 절대로 안 나올수록 보였어요. 어, 그런데 식구가 나왔죠. 식구가 또 아주 강력한, 어, 규칙수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어, 그, 뭐야, 그러니까 규칙 두 군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 식구는 절대로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신있게 빼내는데, 라인인도 보니까 26은 5세로 라인이고, 31, 37은 7대각선 라인에 있는 수인데, 19를 빼고 보면 뉴 수들이 좋은 수죠. 그래서 아마도 그 라인인도 규칙수에 속으신 것 같은데, 라인인 자료가, 그,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는요. 왜냐면, 하 지금 몇 주차, 지금 이렇게 지금 오류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또 쭉, 추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라인님께서도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로, 이 로또 자료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라인님은 충분히, 라인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의치 마시고 꾸준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적중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거니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라인도 19, 19를 어, 그 규칙수를 빼신 것 같은데 다음은 어, 헌터 자료입니다 어, 예상 3수 일반 분석 시에는 예, 예상 3수로 올렸고요 어, 또연구시에는 필출 3수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아, 여기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19를 식구를 빼내는 바람에 아,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네, 라인님하고 똑같은 라인도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19를 빼셨을 것 같아요. 라인님은 여기 26, 31, 37 이렇게 세 수를 아까 방금 잡으셨죠? 아, 저는 아, 여기서는 19를 빼내고 12, 26, 33을 잡았고 여기서는 25, 31, 37을 잡았습니다. 아, 여기 19하고 사실상 아주 강력 제의수 있죠. 40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1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 전멸을 했고요. 원본에서는 19가 출했습니다. 강력 제제수처럼 보였던 순대에 출해서 아, 이 세수 뽑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 여기까지로 복귀를 마치고요. 아, 우리 어, 구독자님들, 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 즐거운 설명절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내일은, 어, 일요일날은 저녁에, 어, 대분류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